오늘은 요청을 하셨던 박스매매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자, 2월 5일에 파마리를 추천했죠 파마리서치 무료방이고요 여기 보시면 2월 5일로 가서 2월 5일입니다 이렇게 달려 왔다갔다 하면은 뜨죠 코스모학은 2월 3일을 추천했고 뉴트리도 2월 3일을 추천했고 5일로 가면 음, 파마리 추천하는게 나옵니다. 파마리 파마 검색하면 자 여기 보시면 2월 5일 뜨죠? 2월 5일 2월 5일 무료 종가베팅 파마리 서치 프로덕트 종가베팅은 꼭 당일 매수할 필요 없고 1차 매수하거나 다음날 은봉을 기다려서 매수해도 된다. 자 2월 5일에 파마리가 추천이 나갔고 추천 이유 볼게요. 추천 이유가 5개월 박스 돌파 간단해요. 간단한 이유로 추천 했습니다. 여기 손절가 37,000원 있고 음, 추천 이유 자 5개월 박스를 돌파하고 박스를 업그레이드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박스를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추천을 한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네모입니다 네모 네모 박스. 네모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주가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찾으세요. 이렇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찾으면, 여기, 여기, 이렇게. 그 사치로 보시면은, 위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잡히죠. 가격으로 보면, 36,500원 정도가 박스 상단입니다. 요 박스 상단. 이 상단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밑에 있을 때는 저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꾸 꽝꽝 부딪혀요. 점프 꽝 내려와. 그리고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이제 지지로 변합니다. 지지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애한테는 천장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애한테는 천장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애한테는 바닥이 되는 거죠. 땅바닥 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어, 성격은 변한다 보시면 되고 현재 주가가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밑에 있죠 밑에 있기 때문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맞고 떨어지고 어,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다가 언젠가는 뚫고 올라가겠죠 어, 뚫고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요 하단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 요 하단 자리를 이탈하고 죽을 거예요. 그렇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올 거잖아요. 영원히 행복하지는 않으니까 음.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위에 박스처럼 흐름이 나온 거고 이렇게 큰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를 박스권 이라고요 수평 박스 수평 박스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매매하기가 참 쉽죠 손절가가 명확하게 잡혀있고 매도가도 명확하게 잡혀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서 이렇게 박스가 확인이 됐을 때이 정도 됐으면 박스가 확인이 되죠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이 세번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조금 더 볼까요 여기까지만 음. 봐도 이렇게 박스권이 나온, 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이탈하면 매도 여기를 다하면 매도 이런식으로 해야 되니까 박스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이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상단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렇죠그이 하단쯤에서 매수를 한다 가정할게요. 32,000원쯤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빨간 색깔 양봉이 떴을 때 매수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좀 빠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빠져라 빠져라 어, 이쯤 됐으면, 잡아도 되는데, 좀더 빠지길 기다려보자. 32,000원까지. 아, 안 주고 올라갔어. 다시 기다려. 만약에 뚫으면은, 뚫으면은 여기서 돌파 매수 하는 거고, 돌파 매수. 왜냐면, 자, 이렇게 주가가 여기서 놀다가, 뚫으면 더 가겠죠? 뚫으면 어, 더갈 거기 때문에, 요 자리에요. 여기 뚫으면 잡는 겁니다. 돌파 매수로. 근데, 못 뚫고 내려와. 내려오면은 밑에서 잡는 거예요. 밑에서 밑에서 다시 잡아. 밑에서 다시 잡고 올라갈 때 여기서 매도하면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략 매도를 하던가 하면 되는 거예요. 뚫으면 여기 잡을 거고 못 뚫고 내려오면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아까 여기서는 눌림 매수를 노렸지만 안주고 그냥 갔기 때문에 보내주고 내려오 잡을 겁니다. 어 내려왔다. 지금 이쯤 되면 자 빨간색 하나 보이면 잡을게요. 어 잡았다. 자, 여기서 이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쭉 빠지다가 한번 브레이크 걸렸죠. 어, 브레이크가 걸렸으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여기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3 1000원쯤 이탈하면 손절할 거고, 이탈이 없으면 홀딩을 해서,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하든, 아, 분할 매도를 하든 전략 매도를 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 거요. 매수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매도를 할 겁니다. 올라가죠 어, 걸렸어 여기서 걸렸습니다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던가 전략 매도를 하면 돼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음, 뚫고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또 아까처럼 여기처럼 맞고 떨어질 수 있겠죠 떨어질지 바로 돌파할 지 몰라요 이렇게 바로 돌파할 지 떨어질 지알수 없습니다 알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하면 또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남아있는 물량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지를 잡아주면서 단기 2평이든 캔들의 지지든 이렇게 단기 추세든 지지를 잡아주고 이탈하면 매도를 합니다. 음, 하락하네요. 어, 이 정도 하락했으면, 보유선 대응이 된 거에요. 여기서, 뭐, 50% 매도 했다. 그러면, 자, 매수가 대비, 12% 정도, 15%? 어, 15% 정도 먹은 거에요. 15% 정도는, 음,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요쯤에서 이제 요 라인에서 또 전략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다 팔지는 못했다. 그쵸? 여기서 전략 매도를 했으면 좀더 좋았던 그림인데, 바로 갈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분할 매도를 했던 경우에는 나눠서 매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또다시 기다립니다 또 빠지길 기다려 또 아까 잡았던 여기까지 빠지길 기다려요 계속 박스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음. 자 기다려 빠져라 빠져라 어 근처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고 또 양봉 하나 기다립니다 빨간 색깔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음 바로 나왔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잡아볼게요 잡았다 치고 자 1차 매수 여기는 박스 중앙 자리입니다 중앙 자리 박스의 중앙 자리에요 이렇게 중앙쯤 되는 자리죠 중앙쯤 되는 자리고 1차 매수하고 또 빠지면 여기서 2차 매수하는 식으로 해서 어 근데 바로 뚫었죠 바로 뚫었기 때문에 음, 1차 매수분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전략매도를 했든 분할매도를 했든 수익권이 또 10% 정도 나온 거죠. 음. 여기서는 분할매도를 했을 때 아씨 전략매도할걸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또 음, 전략매도했으면 아씨 분할매도할걸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아쉬울 수 밖에 없어. 어, 어떻게 해도 아쉬울 수 밖에 없으니까 그냥 분할매도하고 보유선 대응하는게 낫습니다. 보유선 대응은 요거요. 여기서 자 매도를 하고 하락할 때 어, 나머지를 매도해서 수익권에서다 매도하는 걸보유산대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박스 매매가 이해가 됐죠? 이렇게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할때 하단에서 잡고 상단에서 매도한다. 음, 얼마나 쉬워. 그리고 돌파를 했을 때도 잡을 수 있다. 돌파를 했을 때도 잡을 수 있다. 돌파했을때 여기 잡았으면 또 3일째 3일째도 아니고 그냥 뭐 다음날에도 수익권이 있었고 3일째 확실하게 올라가졌고 수익 나오죠 자 그리고 박스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박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요렇게 박스가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는 밑에 박스, 여기는 위에 박스. 이때가 추천한 날이죠. 보면, 여기 초록원에 추천을 한 날이고, 어, 여기. 4만4백원 40, 할 때, 박스가 업그레이드 됐다. 박스가 업그레이드 됐다 왜 업그레이드 발음이 안돼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발음이 발음이 됐다? 왜이래 음, 박스가 업그레이드 됐다 음. 그래서 여기서 종가 배팅 추천이 나간거예요 추천이 나갔고 손절을 37,000원 줬죠 37,000원 자 여기 손절 37,000원 손절 37,000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자 손절이 37,000원 줬으니까 37,000원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해라 음, 좀 떨어지죠?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근데 손절값 위잖아요. 손절값 위니까 여기는 다 눌림매수 영역이거든요. 요요 요 네모는 다 눌림매수 영역입니다. 여기 요다 눌림매수 영역 여기서 찡찡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탈이 없으면 음. 다 여기는 매수 영역이니까 자이 정도 되면 좀 불안하죠. 불안할 수 있어, 저 분들은. 하지만, 제 리딩을 잘 들었다면, 선절가 위에서 찡찡거리지 마라. 어, 찡찡거리지 마라. 자, 좀 찡찡거린 분좀 찾아가지고 볼게요. 일단 프로필은 가려야 되니까, 왼쪽으로 가서, 여기 가서 프로필 가리고, 그냥 닉, 닉네임만 보이게. 파마리서치 왜 이래요? 어, 이날이, 7일이네요 7일 7일이면 어 이날, 이, 이날이다 요날 요날에 어 왜이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가 손절가 위에서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탈 안하면 홀딩하면 되니까 근데 질문을 하니까 제가 짜증이 났죠 아유 어? 이렇게 블루콤을 설명으로 들어주면서 블루콤 왜이래요? 하는 가격이 3750원 3750원 찡찡거리고 이후에 크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려줬고 정독하시고 선절과 위에서 묻지 마세요 이분이 물어보신 이유는 동시효과 때험에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선절가 위에서, 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더 내려서 볼게요. 자, 파마 리서치를, 어, 470만원 수익 내신 분이 있어요. 뭐총 700, 730만원 수익 내셨던데. <웃음> 파마 리서치. 어쨌든 730만 원 수익 냈어요. 지금 세게 안 걸리는데 그냥 카페 가서 보시고, 자 이렇게 박스 음, 이탈이 없이 상승이 나왔다. 그렇죠? 37,000원 이탈이 없었으니까 그냥 조용히 들고 가서 수익 냈으면 됩니다. 자, 돌파매수 하신 분들은 이탈이 없이 홀딩했으면 최대 14%, 15% 정도 이 폭의 수익을 낼수 있었고요. 눌림매수 하신 분들은 최대 21%, 22% 수익권이 있었습니다. 선절가가 이탈이 없이 올라갔다. 조금 더 다시 크게 볼게요. 여기가 박스. 여기가 2차 박스. 박스 업그레이드. 각오로 가서 보면, 요 구간과 요 구간이 동일합니다. 어, 동일한 구간이에요. 바닥에서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박스를 돌파를 하면서, 2차 박스, 어, 2차 박스, 3차 박스, 3차 박스, 이렇게 다음, 4차까지 이렇게 올라갔네요. 음. 제가 추천한 구간이 여기니까 과거로 치면 여기서 추천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박스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내려갈 때도 박스를 어,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뭐 여기 바닥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박스에서 잡으면 더큰 단기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음. 쉬워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박스 매매는 박스 매매는 너무 쉽다 박스 자체를 이해한다는게 이 수평 지지와 저항을 이해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 SM으로도 제가 예시를 들어 드, 드렸는데, 자, S모 박스 하단을 이해를 했다면, 음, 절대 크게 당할 일이 없죠. 자, S모는 제가 5,500원 이탈하면 정리하라고 했어요. 수평 지지를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자, 각오로 가서 요 구간, 요 구간 보시면, 자, 여기로 가서 보면, 자, 명확하게 5,500원에서 지지가 나오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작은 박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가격으로 치면 5,500원에서 6,000원까지. 자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고 여기를 돌파하면, 그러니까 6,000원을 돌파하면 강세가 나오는 건데 5,500원을 이탈하면 수평지지질 이탈하는 거니까 크게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문자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모가 뭐 만원 간다, 2만원 간다, 15,000원 간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요 구간에서 그래서 문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했고 결국 어, 이렇게 5,500원이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으니까 손절을 해야겠죠? 자, 손절이 나왔습니다. 손절 자, 손절을 했으면 완벽한 손절이죠. 손절 안했으면 하한가 맞았어요. 이렇게 어, 또 여기서 박스가 나오죠. 박스가 나왔고 이 하단을 이탈하면 더 크게 떨어지는 거고 이 상단을 돌파하면 급등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여, 어, 이쯤에서 제가 한번 기술적 반등으로 추천을 했고, 아, 여기가 아니구나. 아, 에스모 머티리얼즈 였나? 음, 제가 추천한 거는 에스모 머티리얼즈 였나보네요. 에스모 머티리얼즈. 아데왜 없지 아 이게 짜부 돼갖고 이거구나 음 죄송해요 그걸 짜부 돼가지고 크게 오른지 몰랐어요 여기가 15% 오른 거예요 15% 여기서 박스를 확인하고 어, 3거래 박스 나왔죠 그래서 요 날에 추천을 하고 세번째 세번째 캔들에서 여기서 추천을 하고 하루만에 15%를 먹은거예요 15% 먹고 먹은 뭐땡 여기 있죠 아 요거네 여기 급등할 수 있는 자리다 세번째 은봉에서 매수를 해서 하루만에 15%를 먹었습니다 기대 수익을 15% 줬어요 15% 정도 이거는 수익이 나온거고 이후에 하락하면 보유선 대응으로 매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전체를 또 박스로 봤을때 이 어, 하단을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거예요 안그러면 크게 빠지니까 지금까지는 지켜주고 있고 자 이탈했죠?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 안하면 크게 당할 수 있다. 계속 못 지키고 돌파를 못하고 있죠? 좀더 보기 쉽게 어, 이 선으로 그어 볼게요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분홍색깔 수평선을 기준으로 어, 저항이 나왔습니다 어, 저항이 나왔고 미래에도 여기서 저항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저기를 뚫어야지 추세를 돌릴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죠 박스가 이렇게 있고 주가가 밑에 있으면 저항이라고. 올라가려고 할 때, 막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밑에 있으면, 막고 떨어진다. 막고 떨어진다. 근데 위에 있으면, 지지가 된다. 그죠 요거는 위에 있으니까, 지지를 하다가 15% 한번 기술적 반동 준 거고, 이탈한 다음에는, 저항이 되는 거예요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성질이 바뀐다. 이 후에 음, 쭉 빠져버렸죠. s 모 o 는그 역배열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역배열 추세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죠. 이게 정배열이고 이게 역배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요구간에서 해라. 요구간에서는 하지 마라. 다시 마지막 정리 박스는 갇혀서 움직일 때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를 한다 혹은 상단 돌파를 할때 매수한다 그리고 하단을 이탈하면 매도한다 이렇게 그려졌고요 었 돌파할 때, 분홍에서 잡고, 빨간 색깔 수익 내고, 파랑 하락할 때, 검정색 화살표로 내려가니까, 파랑에서 선절하고, 이렇게. 어, 이 정도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한번 박스를 찾아서, 가상매매를 해보세요. 박스 구간을 찾아가지고, 상매매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이렇게 쭉 돌린 다음에 박스 구간을 찾으세요. 이렇게 어, 여기 8,000원에서 자꾸 저항이 나오네? 그리고 밑에 지지 나오는 구간 6,000원 정도에서 어, 여기 지지 있죠? 여기 지지를 보고 차트를 미래로 계속 하루하루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이탈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 어딘지 이렇게. 아, 이탈이 나왔죠? 이탈이 나왔으니까, 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기가 손절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했으면, 음, 단계에 크게 빠져버렸으니까, 아, 내가 여기서 손절을 참 잘했구나. 음, 잘했어. 이렇게. 가상매매 하는 거예요. 가상매매 하면서, 박스 찾고, 아 여기가 손절 자리구나 아 여기가 매수 자리구나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보면 예측이 됩니다 차트를 많이 돌려 보셔야 돼요